지휘대장 큐리안이다 한동안 내 대원들을 잘 부탁하지 젊은 친구 난 대정화전쟁 때한 차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 이제 다신 그 무엇도 잃지 않을 각오야 명하게 우리가 이 전선을 사수한다 좌절을 내 일로 부르고 오늘은 사람만으라 물러서지 마라. 여길 지키는 거다. 부탁하지, 친구들. 자, 조전 사격. 사격. 조준. 이랑 빗나간 건. 음, 아닌가? 자격. 내 친구들이 아무리 보내놓고. 이사전 자. 머리 조심하라고. 조준. 자. 가자. 우리가 안식의 도땅을 지키기 위해. 앞서 쓰러져나간 이들의 의지다! 배치 완료! s t r a 다 이제 e m I'm 기 o stratagem. I'm so stratagem. I'm so stratagem. I'm so stratagem. I'm 병기완 병기 고생했다. 모두들. 이 병기만은 왕국기술력의 정수이자 왕립군 최고전사에게만 주어지는 상징이지. 특이사항으론 당근을 먹이로 주지 말것 정도가 있겠군.